친구 마중 나가기 전에 이제 잠깐 달라스 버거 들려서 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왔다가 이 남한강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로 여기가 강 색깔은 조금 아쉬운데 이 강의 절경이 진짜 너무 이뻐 가지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패러글라이딩 타는 사람들 막, 이제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잠깐 멈춰 서서 보고 있습니다 친구 픽업하러 갔다가 오후 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버거. 잘먹겠습니다딱추억의그맛 음, 맛있다, 안 돼? 왔구만. 어. 번개로 오늘 하고 수고했다. 어. 자, 아야야. 여기 좀 유명한 햄버거다. 이제 단양강 잔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은 강 옆을 따라서 난이 산책로를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. 따로 강 옆에 그냥 산책로를 낸게 아니라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올따라 굉장히 말이 많은 그쵸 이쁘다 근데 괜찮은데 음. 그지? 네, 그 목조가 무슨 뜻인지 알긴 어 약간 그 오인물같은 어, 헐크색 여기서 이제 바라본 뷰가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추천을 좀 받았는데 그 커피를 사면서 내 아저씨가 그 중에 최근에 생긴 보쌈이 마시는 데가 있다 그래서 <웃음>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보쌈을 먹게 됐는데 좀 기대하면서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저 그리고 이게, 이게 찍어먹는 마늘 소스라고 하시고 이제 김치 종류 이렇어요난 네, 어쩌면 마늘 들어간 거 무조건 좋아야지 마늘은 사랑이지 아주. 이 음, 소스에 맛있다. 분주해지는 음. 손놀림, 그. 쉬면 안 돼. 어때? 음. 맛있어. 돼냄새 많이 나달아은거어 응. 응. 응. 어.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좀 쓸데없는 그좀 뭐지 감이가 많이 나도난홍 나왔구나 제 제로 이제 거 그런거 진짜 많어요 없죠.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수양개비터널에 도착했습니다 관광지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이 꽤나 많이 찾는 곳이어가지고 잘못 생각했던게 보통 음식점들이 한 6시? 7시면 거의 다닫더라고요 그런것도 알아두시고 이제 스케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. 중요한 비터널부터 가자 Yeah. 12시가 다 됐는데 오늘은 이제 자고 내일 또 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, 정신없이 잤어요 어, 여기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좋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계곡에 발한번안 담가보고 갈수 없을 것 같아서 <웃음> 약간 사서 고생한 타입 아시죠 네 바로 접니다 아침에 저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야 돼가지고 저 친구 만찬아 스카이 내려주고 저 패러글라이딩 타러 갔다가 밥 먹고 이제 출발할 건데 올해는 못들어가야겠 2초! 2초! 다 정리 다 했고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기다리고 있으니 출발할게요 잘 갔다와 이따 보세 하이파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단양 패러 마을이라는 곳이고 여기 고요 뭐? 오! 잠깐 잠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지금 날이 개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안 개가지고 약간 이런 풍경이거든요 뷰가 완벽하게 다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지 여쭤보고 아니면 지금 그냥 타야 될것 같아요 우와 자 보시고 자. 감사합니다 진짜 네.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아, 네. <웃음> 주세요. 다 네. 네, 도착했습니다 엄청 순식간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좀 진짜 스카이 다이빙이랑 완전 달랐던 게 떨어질 때 그냥 어디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인데 쭉 떨어지면서 막 고개 비행대주시는데 그게 진짜 재밌었네요 짜릿하다기보다 편안하게 그냥 풍경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는 보통 타기에는 가을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단풍도 이쁘다고 합니다 이제 패러 마을에서 저쪽에서 오면은 여기 에 이제 카페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여기서 커피도 마시면서 경치도 보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까지 볼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여기서 커피 한잔 사고 풍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밥을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먹어봐. 음? 음, 맛있네. 음. 음, 괜찮 다근수육이 네. 음, 진짜 맛있다. 어. 아 이제 오래 기다려서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. 개인적으로는 깨장도 신기한 맛이긴 했지만 먹을만했고 여기는 탕수육 맛집으로 뜬 집인 만큼 탕수육이 진짜 쫄깃하고 바삭하고 탕수육은 무조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로 단양여행 즐길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좋았어요 올해 어 갔던 여행 중에 진짜 탑투 안에 들지 않나 단양투어를 마무리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